칠계명이 그 많은 게 무엇인가 그것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칠계명을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아홉 가지 내용을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을 같이 하죠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 이외에 간통과 간음과 간간과 근친상간과 동성애와 기타 본성을 거스르는 모든 정욕과 모든 부정과 상상과 부정한 과 상상과 부정 상상과 생각과 목적과 감정과 모든 부패하고 추한 말을 하거나 그런 말을 듣는 것과 음탕한 눈길과 뻔뻔하고 가벼운 행동과 음란한 옷차림과 합법적 혼인을 금하는 것과 불법한 혼인을 시행하는 것과 매음을 허용하고 관용하고 행하거나 그런 곳으로 가는 것과 독신 서약 하는 데에 걸려들거나 혼인을 부당하게 미루거나 아내나 남편을 동시에 열어두는 것과 부당한 이혼이나 유기와 게으름과 탐식과 술 취함과 부정한 교제와 음탕한 노래와 책과 그림과 춤과 연극과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온갖 음란한 자극이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음. 이제 구분하면 아홉 가지 내용이 됩니다. 음. 첫 번째로 칠계명이 명하는 것을 금하는 것. 음. 칠계명이 명하는 것들을 그 음. 칠계명이 금하는 것은 참그 칠계명이 명하는 것들을 그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도 하고 명하시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를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바를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강설때도 봤지만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을 우리가 구분하는 건데요 <웃음> 반대로 하나님께서 금하실 때에는 어 우선 금하시는 계명을 범하지 아니해야 하겠습니다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의중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를 살펴서 적극적으로 이루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하실 때든지 명하실 때든지 결국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와 싫어하시는 바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유리 문답에서는 각 개명을 해설할 때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하고 이어서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해석, 해설합니다. 7개명에서는 그 7개명에서도 먼저, 그, 하나님께서 혼인규례와 관련해가지고, 바라시는 바, 해서라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를 소홀히 하는 것을 당연히 미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명하시는데, 우리가 그 명하시는 바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홀히 대한다면 <웃음> 하나님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 것입니다 <웃음> 그 다음에 이제 <웃음> 어, 간통간음, 간간, 근친상간, 동성애 그리고 그 밖에 본성을 거스르는 정욕, 모든 정욕에 대한 내용입니다. 7계명이 금하는 것은 그 간통, 간음, 간간 근친상간, 동성애 그리고 그 밖에 본성을 거스르는 모든 정욕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끔찍한 것들이 우리 모, 어, 모두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로 19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말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간음과 음란은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결코 개인의 취향이나 사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되어가는 까닭에 간음을 죄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두 성인의 합이라고 말하고 음란을 타락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인 욕망의 분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나오는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죄들은 모두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본성이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상태와 조건을 가리킵니다 음, 타락한 본성은 아니구요 정상한 그 본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실 때한 남자와 여, 한 여자가 거룩한 사람 가운데에서 한 몸을 이루고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이 조건이 본래 인간의 본성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본래 순결한 상태로 지음을 받고 거룩하게 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웃음> 죄 없는 상태, 뭐, 물론 이제 완성된 상태는 아니지만, 그 중간 상태, 죄가 없는 상태, 보시기에 선한 상태로 지음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완전에까지 자라도록 하신 것인데, 그게 이제 거룩하게 살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래의 상태, 처음의 조건을 거스르는 것은 모두 죄요, 죄의 결과입니다. 간음이나 간간이나 근신상간을 비롯해서 특별히 동성에는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웃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제 에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고, 거기에 후손들이 퍼져 나왔을 때는 이제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근친상간의 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웃음> 근친상간의 죄라고 얘기한 것은 이제 한참 인류가 번성하고 사람들이 정상한 상태에서 근친상간 안 하고 살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이제 그 법을 <웃음> 그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볼때그 어떤 의도로 써나가는가를 잘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걸 규범적으로 보면요. 어왜 이때는 근친상간을 허용해놓고 나중에는 허용하지 않나? 모든 걸 규범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뭐 아내를 열어두고 야곱도 그랬는데. 그뭐 그렇게 사는 게뭐 잘못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거라고 다 규범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인간의 죄악 때문에도 불구하고 그 구속 역사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런 것들을 잠정적으로 허용하신 것이지 그걸 그게 죄가 아니라고 말한 거는. 그러니까 그걸 단순히 이제 규범으로 볼 내용은 아니다. 하나님 더큰 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큰 틀에서 그런 일이 그 허용이 됐다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나오는 거는 다 규범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의 성경 신학이 무식하면 그냥 때와 시기를 그 모르고 아무 때나 적용하려고 합니다. 신약, 신약에 그, 이제 그리토의 계시가 완성되고 난 뒤에, 그, 또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방도, 어 그런 것들을 이제 규범으로 주신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그 규범으로 주신 내용들이 아닌 것은 그것을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없어요. 이미 이제 사실 까만 세상에 하, 하나님께서 그 하얀 칠을 해 나오신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불일듯함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그,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많은 연구 결과는 그리토, 그리스 로마 사회가 얼마나 동성애가 성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런 연구 결과를 놓고서 심지어 동성애가 본래 정상적인 인간관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았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그 동성애가 순리 그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는 것, 곧 본성을 거슬러 행하는 것이요 부끄러운 욕심이요 부끄러운 일이요 불처럼 일어나는 음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는 이런 두려운 현상이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신 심판이라고 교훈합니다. 본인들은 그냥 본성을 쫓아서, 타락한 본성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건 이미 심판의 그 상황을 그냥, 어, 자기들이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심판의 상황을. 그냥 그러니까 본질을 추구하지 않으면 항상 심판적 상황 속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웃음> 오늘날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과학과 학문을 동원하여 동성애를 인간 본성에 속하는 것. 타고난 성향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본성적이고 성향적인 측면이 있다 해도 그 타락한 본성이고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성향이지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성과 성향에 속한 게 아닙니다 타락한 인생이 어둠을 빛치라 불의를 의라 부르기까지 하지만 그리도 은혜로 어둠을 빛치로 어, 빛이라 부르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듯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으면 그 그릇된 태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성애에서 이제 에, 돌이켜서 회개해 가지고 어, 신자가 된 사람도. 뭐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있습니다 <웃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죠 그 자신들의 그 과거의 경험을 다그 통해서 다 저들의 그내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사역을 합니다 <웃음> 그, 이제, 종말의 때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로아의 때하고 로세 때와 같다고 그랬는데, 로, 로세, 그, 소동과 고모로아의 심판은 반드시 동성애 때문에 그 심판된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아주 우상송배하고, 그, 물란한 그런 성문화가 있어서, 거긴, 거기는 동성애자들뿐만 아니라 이성애자들도 있었고요. 근본적으로 이제 우상숭배, 로마서에서도 말하는 게 우상숭배의 또 다른 면,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자기 자기애적인 것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동성애는 자기 사랑의 그 표본적인 거예요. 자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기 사랑이잖아요. 그, 그게 이제 자기 본능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이제 순리를 영리로 쓰는 거죠. 바꿔서. 근데 그게, 그건, 그, 타락한 본성이고, 저주받은 상태인 거지, 그게 정상한 것이 아니에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자들은 그런 영리로 쓰던 것을 순리로 바꿔 쓰는, 영리가 통하는 사회 속에서 순리적인 삶을, 세 사람의 그, 속성과 성향을 발휘하고 살아가는, 본성을 발휘하고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걸, 그, 결코 이제, 무기나거나 장려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 술리를 영리로 쓰는 것을 무기나거나, 그, 수용하지 않는다. 다 청산하는 거죠. 그런 이 복음을 바로 깨달으면. <웃음> 근데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이 세상이 지금 이상해 가지고 환경이 파괴가돼 가지고 양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커, 크면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외형으로는, 뭐, 고추가 달렸는데, 또, 이제 성향이 여성으로, 두 개가 다 달렸을 경우, 그래서 어느 사춘기를 지나서 어느 하나를 제거하지 않습니까? 제거해서 한 성을 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트랜스젠더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웃음> 아무튼 그런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 보통은, 그, 남자는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 남자 염, 염색체를 가졌으면 남자인 것이고, 여자 염색체를 가졌으면 여자예요. 그러니까, 정상한 그런 관계를 갖는 게 성경적이다. 아무튼, 그런, 그,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오는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그런, 사례들보다 더 중요하고 명백한 것은 인생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과 그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입니다. <웃음> 그리토의 교회는 동성애를 죄라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붙드는 동시에 동시 동성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동성애도 여러 죄들 중에 하나지 동성에만 나쁜 죄가 아니에요. 동성, 동성적 그런 기질이 원래 이제 구조적으로, 아니, 이제 호르몬적으로 그렇게 기질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심리적으로도 내가 남자한테 상처받고, 아버지한테 상처받고, 그래서 싫은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여자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거꾸로 도 아, 아들인데, 엄마한테 상처받고, 여자한테 상처받아가지고, 여자들 싫어하고, 혐오하고, 여자들만 보면 치가 떨리는데, 그, 그걸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아무튼, 그, 그런, 그런 것들, 그런, 그, 이제, 뭐, 구조적으로 그렇고, 심리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복음으로, 이제, 창주의 규례를 알려줘서 정상하게 나오도록 인도할 책임이 있는 거죠. 동성애자들은 무조건 악인들로 쳐가지고 그냥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태도는 그거는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상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뭐그 동성애자 말고 가늠자, 도둑질 가, 살인, 뭐 거짓말하고 뭐, 온갖 불의하고 악독한 사람들이 많은데, 특정 대상에 대해서. 안 됩니다. 저들도 인간으로 동성, 저기, 정상하게 살아가게 하고, 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본의를 취해갈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히, 그,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죄들은 다,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만 특정하게, 뭐, 피해를 본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우리가, 사실, 내 자식이 그런 성향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배려를 해주고, 기다려주고, 그, 저기, 복음을 전해주고, 바른 걸 가르쳐주고 하는 거지. 내 자식이 너 동성애 하냐? 이제 호족에서 파내. 그러고 끝내버리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신자들이 더더욱 그렇게 그 하는 것이 많거 것이죠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 보호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전혀 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몬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일에서 우리는 이런 괴악한 현실에 대하여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의 현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타락하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살필 때 누구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도 다 정신병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신병자 우린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이 특정 뭐 정신병, 신경증, 신경병, 정신병, 이것을 병명으로 이렇게 제시할 때는 그런 증세가 뭐 6개월 이상, 1년 이상 이렇게 나타날 때그 그런 환자로 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그거 안 나타나도 그런, 그런 거 전혀 안 나타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담 안에서 타락한 존재로서 다 있는 거예요. 저주의 상황,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나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하고, 그냥 이 그냥 무슨 벌레 쳐다보듯이 그렇게 할게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 나에 대해서 벌레 쳐다보듯 하실 거예요. 사실은 우리 누구보다 낫다고 할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학식 갖고 낫다고 그것처럼 뭐 돈으로, 외모로, 그 건강으로 그런 거안 상대적이에요. <웃음> 이, 이런 절망적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동성애 만이 아니라 다른 끔찍한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절망스럽게 생각되는 그때라도 주님은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그 역대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불순종해 가지고 망한 그런 기록이잖아요 그런데 <웃음> 그, 그걸 그왜 보여주시느냐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하신 곳에 매이셔서 다시 회복하신다 하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내용이라 <웃음> 가장 절망스러운 상태 속에서 소망을 느끼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기를 사랑하고 의지할 때는 가장 절망스러운 상태에 처할 줄 알아야 돼. 이그 사실 그 심리학에서 뭐 A 군 B 군. 그렇게 시군, 이렇게 성격, 장애, 인격, 장애자들을 나누거든요. 조연병, 편집병, 이런 조연성, 조연, 조연형, 뭐, 그런 질병들, 뭐, 반사회적인 질병들, 또 뭐, 연극적인, 연극적인, 그런 자기애적인,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는 해놨지만, 사실 크게 나누면, 굉장히 자기, 애로 나르지시스트로 다 모아져요, 사실. 그거, 그,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반사회적으로 나가고, 연극적으로 나가고, 편집적으로 나가고, 그냥 막 강박적으로 나가고, 그래요. 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사랑해서 그 강박증에 걸리고 말이죠. 편집증에 걸리고, 반사회증에 걸리고. 그리고 아주 연극,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하면, 저 사람한테 난 좋은 게 오니까, 그렇게, 그렇게 잘해. 근데 저 사람은 내가 그렇게 잘해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봤냐고 탁 바꾸는 게그그뭐 시극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국적 성격 장애라고 하 전혀 몇십 명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 그런 그런 그런 자기애적인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을 공감할 공감 능력이 없어서 반사회적인 인간이 되고, <웃음> 사이코패스나 뭐 소시오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성향이 있어요. 그런 성향이 우리가. 그러니까 다 이, 있다는 걸 전제하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으로 안 들렸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칼빈주의 이 교회에 못 다니고, 저기 알미니안 교회를 다녀요. <웃음> 자기는 좀 선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게 다 그거는 그 그건 환자가 아니죠. 병자 병자만이 주님이 필요해요. 사실은.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건지 알아요 하나님이 만들어놓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대로 공경하지도 않고 전부 하나님도 이용하고 형제도 이용하고 그게, 그게 악한 거죠 참 악한 겁니다 <웃음> 우리는 자기를 희생해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 사람. 자기를, 자기를 헌신해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 사람. 자기를 다드려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도무지 그걸 알수 없었던 사람인데,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모든 부정한 상상, 생각, 목적, 감정. 모든 부정한 상상, 생각, 목적, 감정이 제7개명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이성적인 그런, 그, 것이 강론적으로는 있는 거지만 총론적으로 보면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다 가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끼어 있는 거예요 <웃음> 왜 여기 가늠하지 말라는데 무슨 부정한 상상, 생각, 목적, 감정 이게 다 들어가나?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지와 거슬러 전개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부정한 생각이 나래를 펴서 지옥의 문턱까지 나아갑니다. 이, 이런 일은, 저, 저 사실 정신, 그, 좀, 신경증이나 정, 정신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겪는 일이에요. 벼랑을음란이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막, 예배 시간인데, 뭐, 저, 저기, 다른 사람 보고 그런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뇌 속에서 그냥 이 회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그걸, 걸그 그걸 몰아내려고 하면 더더 더 오는 거잖아요. 사람의 심리가. 더더 더 회로가 더 복잡해져. 그거다 내려놔. 아, 그런 존재다. 나는 그런 존재다. 타락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야 그게 자연스럽게 내가 그걸 극복해 보려고 별 금욕적인 방법, 별뭐 자기 채찍질을 하고 뭐 찌르고 뭘 해봐도 그 일시적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아, 뭐, 부정한 생각이 들으면 사도신경을 외우십시오. 주기도문을 외우십시오. 이, 이래가지고는 그 근본적인 그 회, 회복이 안 된다니까요. 사0을 금식해도 안 돼요. <웃음> 몸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핑계 될 것이 아니고 겸손히 회개해야 더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에 힘써야 함.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일이 없이는 자기가 어떻게 될지 자기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 자기를 온전히 의탁하는 일이 없이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자기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골로세서 3장 1절로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토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토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토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토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미 임하였고 또 임하는 거고 앞으로 임할 거고 그래요. 심판도 그렇고 구원도 그래요. <웃음> 그 두려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너희가 죽었다하였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옛 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시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경영해 나가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요. 여기 생각한다는 표현은 마음을 쏟아서 생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토께서 하늘에서 세워나가시는 그리토의 거룩한 몸을 이루는 거기에 마음을 쏟을 것이고 그리토께서 장차 오셔서 멸망시키실 타락한 세상에서 단연코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땅에 있는 지체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에,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멀리 하나는 하는 것입니다. <웃음> 이거는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항상 본질적인 것이고 그그 <웃음> 그, 주님도 편애하셨죠. 그런데 사람이 편애하는 편애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편애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붙여준 자를 편애하셨어요 무조건 아 나는 그 모든 이의 하나님이니까 너도 나도 똑같아 이렇게 대우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조 진짜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좋잖아요. 남자건 여자건 좋습니다. 그게 좋아요. 그 좋은 게 정상이지. 근데 이제. 그 그런 걸 인간적인 감정으로 똑같이 사랑해야지 뭐 누구만 더 좋아하냐 이렇게 또 따지면 그게 정상하지 않냐.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웃음> <웃음> 신자는 이처럼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생각을 조차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조차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디를 찔러도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어디를 찔러도 육신이 나오는 게아니에 세상에 사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를 찔러도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웃음> 본래 사람 먼저 말씀을 건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대답하도록 지어, 지어졌습니다. 이게. 정상한 에코반응이 되는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답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예배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패하고 추한 말을 하든지 그런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속에서 막 들쑤셔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게막 올라오면요, 그거 그 제어해야죠. 주의 말씀으로 제어하고 본위를 본성을 취하는 태도를 취해야 돼요. <웃음>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잘하고 자기한테 자기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대화 안해도 그냥 싸우 싸 싸움박질하고 그거는 정성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웃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뭘 어떤 걸 근거로 서로 사랑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웃음> 말은 사람이 그저 의사소통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매우 신비한 차원이 있습니다. 말이 시가 된다고 말이죠. 그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사람에게도. 말을 굉장히 그래서, 그, 하나, 금쟁반의 그 은사가와 같은 말을 해야 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하나님 나라의 경우에 합당한 말을 말을 막 하면 안 됩니다.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자체가 신비한 일 아닙니까? 물론 말로 뭐 의사소통이 몇 프로 되지 않지만 그 온몸으로 그, 몸, 몸짓 언어를 쓰면서 그 말을 할때그 말에 그 객관성이나 아주 진정성이 보여지는 것 아니에요? <웃음> 머리 따로 돌고 가슴 따로 돌면서 말하면요. 이게 다 위선이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진짜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게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가 말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쓰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도 그처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음행이나 우리가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청소년 사회에서 얼마나 저속한 욕을 많이 사용하는지 실로 통탄한 어 많이 통탄할 만한 일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그 정확한 의미도 모르고 어, 그 더러운 욕을 일상화처럼 사용합니다. 우리 때는 굉장히 그 더러운 저소어인데 요새는 그 젊은 청년들이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막써버리더라고요 그, 그참안 좋은 건데 말을 만들어서도 막 써버리고 말 말에 본의도 다 왜곡시켜가지고 말을 써버리고 참 심사가 사나우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를 모른다고 해서 더러운 욕이 일상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틀림없이 일상이 더러워질 것입니다. 아니 이미 더러워진 것입니다. 말은 인격의 표현이고, 인격과 인격을 연결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 청소년 중에 혹 그런 더러운 욕을 따라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에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수 있도록, 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구랑 같이 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언어가 달라져요. 누구랑 같이 사느냐에 따라서. 아는 분이 조폭하고 사는데 그 조, 조, 조용하고 얌전한 양반이 나중에 조폭 언어를 쓰더라고요. 조폭같이 생각하고 조폭의 말을 하고 조폭의 행동을 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언어 나는 언어 그 행동 학대는 안 하고 언어 학대는 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행동 학대는 언어 학대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거죠. <웃음> 또그 심상에서 나쁜 심상에서 나옵니다. 이게 말을 수, 수은 씨 혼인식할 때 언어 부부간의 언어를 좀 조심하라고 그런 주례사도 했는데 <웃음> 그이 언어가 굉장히 이 순화된 말을 해야 됩니다. 마음엔 막 부글부글 끌어도 제어하고 그거 참 옛사람이다 생각하고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새 사람을 추구하는 거지 그 속으로는 완전히 미워해서 정죄해가지고 밀어놓고도 겉으로 아 친한 척하는 게 이게 이제 그 속이는 거예요. <웃음> 그다음에 네 번째 음탕한 눈길, 어, 뻔뻔하고 가벼운 행동, 음란한 옷차림. <웃음> <웃음> 말이 인격의 표현이듯 얼굴과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인격과 인격을, 인격을 연결하는 중요한 방도이듯이 시선도 그렇습니다. 음탕한 눈길은 음탕한 마음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음탕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옷차림 역시 마음과 생각의 표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에베소 신전에서 신전 창기들이 하듯 단장하지 말라는 사도의 말씀을 읽었는데 세상 틀림없이 세상 행복으로 유혹하는 단장일 것입니다. 고대 신전에 신전 창기들이 있었던 것은 물질적인 번영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회를 세우도록 혼인 제도를 세우시고 번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만 고대 이교도는 인간의 물질적인 번영을 위하여 혼인규례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 안에서는 이런 세상 행복을 향한 강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 정신에 강렬한 영향을 받기가 매우 쉽습니다. 비단 옷차림 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양식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돌 가수들이 경쟁하듯 선정적 옷차림과 몸짓을 통하여 청소년, 청년, 심지어 장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그저 한 차례 스치고 지나갈 유행이 아닌 듯 합니다. 세상이 점점 타락해 가는 중요한 징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웃음> 이 타락한 게 아니면 어떻게 온 가족이 보는 방송 시간 때 그런 일을 허용하겠나? <웃음> 합당치 않은거죠. 하나님 나라 역, 세, 세우는 역군들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세상의 언어 세상의 문화 뭐 음식문화, 의복문화 뭐그 외에 기타 등등의 문화를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다섯번째 합법적 혼인을 금하는 것과 불법적인 혼인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을 보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사람이 혼인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이 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혼인하며 살게 지어졌습니다. 이 사실은 그리토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창조규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집가고 장락, 장가가는 일이 없는 상태에 나아가기 위해 지성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쫓아 혼인관계에서 그리토를 드러냄으로써 영원한 나라를 음,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인규례를 통하여 세상을 유지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시기 때문에 혼인규례를 허무는 불법적인 혼인이라든지 매음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웃음> 이 주제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독신서약하는 데에 걸려드는 것 <웃음> 부당한 유기 <웃음> 로마 카토리 교회가 성직자들에게 요구하는 서약에 관한 것입니다 어디에도 직분자가 혼인해서는 안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로마 교회는 사도의 말씀을 고해해서 과도한 짐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독신의 은사를 주신 사람만이 짊어질 수 있는 짐을 모든 성직자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중세 때 그렇게 일이 많았던 거예요. 중세 수도원에 그 멀쩡히 정상적으로 혼인해야 될 사람들이 따로 그일 모여 있으니까 수녀들하고 신부들이 사단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몸에 붙은 죄라 아무리 고상해도 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 그, 수성 금방에 아기들 무덤이 그렇게 많이 발견되는 거 아닙니까? <웃음> 사생자들 무덤. 생명을 그냥, 그, 정, 잠깐의 정욕으로, 그, 그, 불법을 저지르고, 그, 그 열매를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그렇게 다 살인하는 일을 한 거죠. 참 무서운 일입니다. 살인하고 유기하고 뭐 그런게 다 되는거죠 웨스트 미스터 신앙고백서 24장 혼인과 이혼에 관하여 가늠을 한 경우와 고의적으로 배우자를 버려서 어, 어, 교회나 국가가 이를 어찌 해결할 도리가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사유도 혼인의 결속을 해소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웃음> 그 여러 가지 종교 개혁자 시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제 뭐 경제적인 이유나 무슨 그 외에 뭐또 질병, 질병, 전쟁 등의 이유로 그냥 아, 아내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나가 있는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지도했는가 그런 경우 이제 그거 허용을 했습니다, 사실. 일부 허용을 했어요. 성경에서는, 이제, 간음한 경우, 사별한 경우 다시 재혼을 하게 했는데, 아무튼, 그, 그런, 버린 것도, 유기한 것도 이혼 사유가 됐었어요. 근데 사실 이혼한다고 해서 그, 그 사람이 완전히 자유롭게 된건 아니죠. 여기 이, 이혼 사유가 배우자 간음 하나는 고의적으로 배우자를 버리는 것두 번째 증거 9절 고린도전서 7장 15절 이제 뭐 같이 살자고 하면 살수 있는데 버리, 못살겠다고 버리면 그때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게으름 탄식 탐식, 술취함, 부정한 교제 <웃음> 7개명이 명하는 것으로 소명을 행하는 것이 있었는데 반대로 7개명이 금하는 것으로 서 게으름, 탐식, 술취함, 부정한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명은 우리가 소명을 알고 행하는 지치, 지침입니다 이게 개명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소명이에요 아까 여호수아서를볼 때도 그랬지만 율법을 순종해도 되고 안해도 돼안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지켜 행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것도 일부가 아니라.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 사람에 대한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게으름이나 탐식이나 술 취함은 십계명만 아니라 모든 계명이 금하는 바일 것입니다. 휴식이나 음식이나 음료는 모두 하나님께서 소명들을 이루도록 주신 선물입니다. 소명을 이루어서 영원한 안식에 이르러 참된 만족과 기쁨에 도달하라고 주신 방편들입니다. 소명을 이루는데 적절하게 이 방편들을 사용하지 않니냐고이 방편들 자체의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정상적으로 일을 하, 할 시간들을 일하고 쉴 시간에 쉬, 쉬어야지 마땅한 거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일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꼭 쉬는 거는 다 챙겨 먹는다. 그렇게 그렇게 되면 이게 게으름이 되고 아주, 아주 소명을 개명을 다 어기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음탕한 노래, 책, 그림, 춤, 연극 이 거룩한 사회를 세우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바입니다. 앞서도 옷차림과 관련해서 요사이 들 아이돌 가수 예를 들었는데 이 가수들의 노래가 그만 옷차림만큼이나 음탕합니다. 가사는 물론 음악도 우리의 저속한 감정을 자극합니다. 음악도 이제 장르가 있어서 우리를 고상하게 만드는 게 있고 우리를 아주 저급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어떤 음악이 좋은 음악이고 어떤 음악이 나쁜 음악인지 분별하려면 좋은 음악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이단을 물리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마음을 기울이고 나가야 말씀의 감화와 좋은 음악의 도움을 받아서 거룩한 정서를 길러나갈 수 있습니다. 이,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신앙과 정서는 꼭 필독서입니다. 그거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 우리 정서를 따, 정서가 따라가지 않는 지식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웃음> 맨날 속은 뒤틀려가지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해봐야 의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이나 그런 모든 누리는 문화가 거룩해야 됩니다. <웃음> 그 공연 같은 것, 뭐 책, 그림 같은 것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마지막 아홉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되는 거룩한 사회를 세워 나가야. 존재에 있어서도 거룩해야 되고 사역에 있어서도 거룩해야 됩니다. <웃음> 늘 좋은 곳을 알아보고 좋은 곳을 가까이 해야 거룩한 사회를 세워나간다. 우리 안에는 그게 없다.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신을 의지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그 아주 게으른 사람이고, 아주 악, 게으르고 악한 게 같이 꼭 따라다니는데, 악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탐욕으로 아주 점철된 인생이고, 기회만 되면 먹고 쓰고 놀고 그 즐기는데 마음이 쏟아져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회만 되면 사실은 거룩한 그 이제 삶을 문화를 형성을 해야죠. <웃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죠 <웃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